이 원래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학교 선배세요. 미술학과 선배. 그분의 온후에 사는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조금 진해진 뒤로 오빠가 먼저 이 일을 하게 됐다 하고 나도 할래? 이렇게 해서 하게 된 일이에요. 음. 일단 이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지금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작업이고요. 음. 그림자를 없이 움직이는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음.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에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일하게 됐기 때문에 어, 이거를 배운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얼마 전에 개인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작업도 제 개인작업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하나 있거든요. 표현력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유해서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어... 좀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 일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좀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일을 안한 상태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막 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새로움이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일을 안할 때도 작업을 하루 종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쉬어버렸을 때도 있고 어, 아무리 바빠도 작업을 아무리 바빠도 4시간 이상 작업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서 작업을 못하게 됐다, 이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악착같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지 그런 루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해서 좀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쩌다가. 그때는 그냥 보여서 산 거고요 제가 두통이 좀 달고 살아서 게다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오랫동안 보면 한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그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웃음> 네. <웃음> 되게 장시간 영상을 보고 있다가 내 몸을 걱정하게 되고 <웃음> 그 영양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효과가 있던가요? 어,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뭐안 먹는 거보다 낫게. 아, 그런데 어디로 가면 되죠? <웃음> 찾봤는데 네, 생물진 분식. 여보 너무 예뻐요 오 요즘 늘기 너무 예쁘더라고 맞아요 어째서 찍고 계시죠? 보실 <웃음> 걸고고하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개씩 나오는 거였군요. 그러좀 크게 나오는 건데. 네, 중간에 어, 크게 어.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음.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가끔 쓸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 걸어지는 동안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음. 누군가를 애써서 기록하는데 나 자신을 기록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끔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저를 안 넣었어요 목소리를. 지우려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음, 좋던데요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와요. 뭐. 네. 고정해놓고막밥 먹는 거 나오고 뭐. 음. 그 이제 의도는 아니지만 저기 고정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 와. 와, 새로운 식으로 맛있어요 와, 예 settled, 아, 응. 집에서 내 시간 될거같요 웃기다. 제가 다 꺼내 먹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흰 살. 좀더 치웠으면 좋겠네요. 자유롭게 이 오랫동안 안 어우지였던 것 같은. <웃음> 저번 주까지 오다가 음. 폭파된 상태로 좀 음. 캔버스를 이렇게 캔버스 나인데그 안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두개 또는 세개 아니면 다른 캔버스를 더 붙여서. 하나의 작업 안에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우울감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넣기 시작했고 그 이질감도 저한테는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그림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만 손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표현되는 것. 물감을 올리지 않아서 나타나는 미완성된 느낌도 좋았고 좀 투명한 느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계속 덜 그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재현한 그림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완성의 기준은 오직 저한테만 있고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게 뭐 그림을 그린다고 바로 아 더이상 우울하지 않게 됐어 이렇게 됐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저와 비슷한 감정의 이미지를 모으고 또 그거를 그렸던게 이미지로 공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없다? 없 <웃음> 없는데 없 어, 없죠 저 아니어도 뭐 계속 그림은 응. 누군가가 그려질 거고 그런데도 못 떨어내겠어요 저한테 있어서 그림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시간을 내서 그리는 것 치고는 그 어떤 취미 활동보다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하는 거는 때기에는 처음부터 몰랐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애들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어 안지 되게 오래됐어요 올해가 되기 전까지 친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웃음> 근데 올해부터 좀 친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인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저랑 좀 다른 사람은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웃음> 그런 게 안, 아니구나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되게 넓어지고 나 자신이 바뀌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걸 진짜 얼마 전에 알았어요 딱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차 싶었던 건 아니고 어, 아무래도 작업실을 같이 쓰는 애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네요 몰랐는데 <웃음> 자물쇠 <웃음> 이렇게 길에서 걷는 장면들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웃음> 뭐라 해야되지? 허정적으로 담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창원길들이 진짜 도용하고 화롭없다는 말이구나.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음. 다른 도시에 갔다가 오면 여기가 되게 예쁘구나 하고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으면 여기 <웃음> <이렇게 있다. 웃음> 계속 있을 <웃음> 어, 거예요? 저는 이제 타고 집에 갔다가. 아니요, 뭐... 창원에 계속 사실 거예요? 아, 저요. 네. 고민 중요저 <웃음> <웃음> 먼저 가는 게 죄송하지만. 아, 아니요아니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네.